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려해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혹시 내가 너무 맞춰주기만 해서 처절하게 연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와 배려가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실 누가 들어도 이해와 배려를 하는 것은 요 분명히 멋진 행동이고 내 상대방에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좀 비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속에 다묻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안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또그 정도까지가 어떤 선인지 그게 모호해지거든요. 그럼 그 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잘해주는 행동이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분명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배려와 이해라고 어필은 하고 싶은 그 선이거든요. 물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행동은 배려인 거고 어떤 행동은 그냥 내가 굽신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을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결국 내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지어야 될그 구분선은요 이해와 배려의 행동이 되느냐 굽신거리느냐의 구분점을 갖는 거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 구분을 예상보다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 구분을 짓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 그게 결국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요 아이의 똥을 닦아주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아이의 똥을 닦아주면서 나는 비굴함을 느끼지는 않겠죠. 오히려 내가 행복하다고 라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인들의 똥을 닦아줘야 될 일이 생긴다면 내가 약간은 비굴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건요 내가 성인들의 똥을 닦아주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경우가 다 비굴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똥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어요 그게 내 직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 내 자존감이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굴한 마음도 늘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성인의 똥을 닦아주는 일을 하더라도 요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똥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면 나는 비굴함 보다는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내 자존감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이 내 상대에게 해야만 하는 의무라면 나는 내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든 맞춰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만 한다면 요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해주고 기쁠 거니까요. 그럼 그건 헤아려주고 이해하는 행동이 될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핵심은 요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고 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내 상대가 나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요 내가 한 행동은 요 이해하고 배려한 행동이라고 느껴지게 될 거고요 그 행동을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할수 있어요 내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대보다 열등한 생각이 든다면요 그리고 내 상대가 나보다 훨씬 우월한 것까지 느껴진다면 나는 하인이 된 기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대방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게 상대뿐 아니라 내 스스로도 구걸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표현되고 싶다면 적어도 나는 요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상대방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펙이나 외모, 내 내면적인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면요 나는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관계에서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내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이해와 배려가 되겠죠. 근데 이와 반대로 내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 내면 등이 나보다 월등하게 앞선다면요. 아마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자꾸 그에게 더 높은 점수를 따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어쩌면 내 상대를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상태이죠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죠 이런 마음에 반발해서 이제는 그럼 안 하겠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 상대가 나를 떠나갈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나는 계속 하인이 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노력이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다는 라 불안 심리에서 시작된다면 그건 내가 하인이 되는 걸 거고요. 나 없이는 그 사람이 살수 없게 된다면 하인이 아니라 난 여왕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좀 되셨죠? 시녀가 여왕의 발을 닦아주면요. 굴욕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여왕이 시녀의 발을 닦아줬을 때는 덕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내가 다 맞추느냐,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느냐는요.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결국 내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는 자신 이 있어, 나는 우월해 라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이 억지로 세뇌시켜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과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묶어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풀어주고 그 사람이 내 곁을 맴돌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때 내가 잘해주면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거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